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군 아무래도 눈보라가 더 심해진 모양이지 드디어 오는가? 왕자님! 이 나라에 강인한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전하께 칼을 겨누는 이런 짓을! 난 네가 기억하는 그런 국기가 아니다 비켜라 왜 이놈! 수많은 죄악과 딸기잼을 묻힌 그 검을 들고 어찌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단 말이야? 아직 살아계셨군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전사들의 영혼이 널 용서할 줄 아느냐? 어차피 다크 카카오 왕국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밤에는 야수가 들끓고 낮에는 차갑게 식은 불신과 미움이 가득하죠 당신의 검에 박힌 소울점을 주시죠 제가 그 힘을 훨씬 가치있게 쓰겠습니다. 언제나 내게 실망만을 주는구나 가난무도하고 비열한 쿠키 같으니 넌 죽어서도 초콜릿판 위령비에 이름을 새길 수 없을 것이다. 바란 적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 것도 주지 않고 늘 엄하게만 대하셨지만 남들처럼 사이좋은 부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자꾸 말로 맞아 원래 말이 칼보다 강한 법이지 상관없는 쿠키는 비켜라 계속 그 가벼운 입을 놀려보아라 제가 당신에게 배운 것이란 검한 자루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법과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 검을 내놓고 물러나시죠 당신보다 훨씬 강해진 한때는 아들이었던 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버지, 그 간사한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네가 왕국을 배신했을 때널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아들이란 마음이 약해져서 원칙을 어기고 차비를 베풀었건만 그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금지를 버리고 왕국을 배반한 놈에게는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다! 끝까지 고집불통이십니다! 당신에겐 왕국보다, 아들보다 그 검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당신의 그 아집 때문에 왕국이 무너지고 부자간의 칼끝을 겨누게 된게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눈을 끝낼 때가 온것 같군요. 고얀놈! 끝까지 뉘우침을 네 모르는구나! 좋다! 너를 아들로 기른 것은 내 일평생의 죄! 내 스스로 저지른 죄악을 이곳에서 단죄하리라 모두 무사한가요? 여기까지인가? 여전히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단 말인가? 힘 그래 내게 힘을 쟁취하라고 가르친 건 바로 나였지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설산의 고목과 바위와 늑대와 모든 전사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을 노래했던 때를 기억한다 어린 네 손을 잡고 성벽에 서서 넓게 펼쳐진 왕국을 내려다보며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올바른 전사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기억한다 그때 맹세했던 것처럼 좀더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껴줘야 했다. 허나 돌이켜보니 검을 쥐는 법만 가르쳤을 뿐왜 검을 쥐어야 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구나. 미안하다. 이것을 이제야 깨달은 내 잘못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가족 간의 눈물겨운 상봉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군요. 성말아 쿠키? 어, <웃음> <도와> <웃음> 무 <무슨 웃음> <웃음> 당신은 임무에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이 하기로 했던 일을 하는 수밖에. 주술을 거두라 이런 걸로 날 저록시킬 쓰레 어, 뭐지? 주스를 힘이 충돌하고 있어 혹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소울잼 때문에? 으이... <놀람> 저 녀석 갑자기 왜 저래?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까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으, 전하! 부리 어! 자비를 전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악한 주술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극당먹 고키 안돼! 우리가 다크 카카오 쿠기를 진정시켜야 돼 다음 승리가 기다린다 괜찮으십니까 전하? 눈을 떠봐! 다크 카카오 쿠키! 다크 카카오 쿠키가 힘이 빠진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울잠을 빼앗아야 해요. 거미, 제멋대로 아버지를 향해? 안 돼. 더 이상은 검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성류맛 쿠키, 그만둬라! <웃음> 나를 공격하다니, 제정신인가요? 이제야 깨달았다. 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더 괴로워지기만 했던 이유를 자신의 강한 힘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자를 억압하는 행위로는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평생을 원했던 커다란 힘을 지금 바로 손에 넣는다면 그걸로 오래된 공허함이 채워질 것인가 아니, 그렇게 얻은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고 나에게 패배한 자는 더 약한 자를 짓밟고 서로가 서로의 목숨만 겨누게 되겠지. 지금껏 힘의 논리에 눈이 멀어 아무렇게나 검을 휘두르고 말았다. 내가 어릴 적 닮고 싶어했던 내 아버지는 그렇게 검은 생환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번 일이 어둠 마녀 쿠키님의 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당신...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절 대로 이제야 눈앞이 조금 선명해지는군 온몸을 사로잡았던 어둠이 이제야 가시는 느낌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검을 휘두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알수 없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혼자서만 고상한 척을 하는군요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입니다 어둠마녀 쿠키님 아니 그보다도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최악의 배신자에게 어울리는 잔혹한 결말을 선사해드리죠 검붉은 저주가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어 숨통을 조이는 그날 면전 앞에서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쿠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 성류마 쿠키, 그만해! 너 심하게 다쳤다고, 돌아가자! 다크초코 쿠키, 하지마 거삿, 안 먹을 거야? 왕자님, 어디로 가버리시는 걸까요? 부대, 부디... 운명의 갈림길에 그를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인도해 주기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성에는 여전히 괴물들이 남아있다 모두 다시 무기를 들어라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들어라! 나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이여 혹한이 닥쳐오는 얼없은 땅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대륙의 권익된 끝에서 우리가 적들을 상대하며 쓰러져 나가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다크 카카오 전사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지킨다! 우리의 견의가 영원토록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전사들이여 지고나라! 괴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존경하는 전하, 다크 카카오 왕국의 승리입니다! 휴, 길고 험한 싸움이었어 다크 카카오 쿠키가 왕국을 지켜내서 다행이야 다음 여름에는 여기에 놀러와야겠어 엄청 더운 날씨가 되면 이곳의 날씨가 그리워질 것 같아 제, 참고에도 새디슨 카카오니스 밖에 없더라 이제 그만 우리도 돌아가자 그 사이에 창고를 또 보고 온 거야. 아 맞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다크 카카오 쿠키. 이걸 전해주려고 우리가 진짜 먼 길을 건너왔어. 비어바닐라 쿠키가 보는 소중한 편지야. 꼭 읽어봐야 해. 비어바닐라 쿠키가 다크 카카오 쿠키에게 잘 지내고 있어? 그곳에는. 아직도 새하얀 설탕 눈이 내리고 있니? 난 지금 조용히 타오르는 모닥불 옆에서 바닐라 차를 마시며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은 참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야 난 아주 오랫동안 공허 속에 갇혀있었지 암흑보다도 어둡고 혹한보다도 추운 공간이었어 하지만 놀랍게도 쿠키들이 나를 구해줬어 그들의 순수하고 바삭한 마음이 날 다시 웃게 만들었지 함께 웃고 맛있는 걸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곤 해 마치 옛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크 카카오 쿠키 아직 이 세계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 쿠키들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하지 우리에겐 아직 소울잼이 있어 여전히 빛은 바리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용기와 의지를 깨닫게 하지 아마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이 세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난 그렇게 믿어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쿠키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쿠키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서 꼭 다시 만나자 존경과 아끼는 마음을 담아 퓨어 바닐라 쿠키가 추신 편지를 쓰느라 새에게 밥을 주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어 화를 풀어주려면 오늘은 좀 많이 놀아줘야 할것 같아 퓨어 바닐라 쿠키 그런가? 우리가 함께 지키고자 했던 건 돌아왔구나 이 목소리 너는? 너를 진심으로 따르는 충신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서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전하 앞으로도 저희들은 전하를 따라 왕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내려주십시오 그래 이제 곧 이곳에도 봄이 오겠구나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